서명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카카오톡이나 다른 그 SNS로 어, 연락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이 무능하고 어, 악한 이 정부를 어, 물, 물러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이 예, 지금 현 정권의 그 폭주로 예,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여권 진영과 정의당,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같이 하지만 범 여당이죠.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반국가적인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모습에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서서 반역적인 국가에 반역하는 이런 세력들을 발본 어, 세번 하여 발본 음, 세번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열심히 그 우리가 일해서 어, 우리가 차별받는 건 싫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건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장려하고 그, 권유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소리 듣는 것이 맞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뭐 제가 많이 노인 종, 그세 명의 종에게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줬는데 그 조금 10달란트가 가장 많이 이래서 주인을 기쁘게 한,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그래 잘 활용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에게 영, 그런,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안동교회 앞입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시 화성동 안동교회앞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 건물이, 음, 유경라 회관입니다. 이곳이, 안동 유교에 본곳이 유교회관입니다. 길이 목성교입니다, 목성교. 그리고 유교회관 바로 뒤쪽에 지금 성단, 성단이 그, 그 십자가 표시가 보입니다. 가운데 있죠, 어둡게 보이는 곳이 성단입니다. 성단, 안동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수주기경이첫 신부가 되시고 첫 발령지가 안동이습니다 건너는 유격에 가는데요. 유격에 가 건너편에 안병김씨 오래된 고포도 그 아직도 안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음, 음. 지금, 그, 방향을 틀어서 그런데요. 방금, 그, 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네, 서명지를 가져가셔서 사인을 받아서 보신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저 멀리 가는 모습이 보이죠. Thank <laughs> you. 반갑습니다. 여기는 안동시, 경동과 네, 안동교회 사이에 니다야서분도다고 지금 서울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조국 아웃이라는 그 주, 어, 주제로 그 학생들이 촛불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서명문입니다 이제 전문 서명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어제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테스트가 자유한국당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정부와는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고이 여권 인사도 그고 자파 정의정당들은 대리가 있는. 그런, 그, 그 대한민국을, 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관이 16명인가요? 그 임명되면서, 현 정권에서 임명하면서, 제대로 된 장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 탄생하자마자, 정화대에서 이런 쇼를 했죠. 노연빈이나, 아, 탁현님이라는 사람이 기획해서 와이셔스, 흰 와이셔스를 입고 서서 스탠, 스탠딩 티타임을 가지고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쇼, 국민들의 사기치는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소통하겠다고 적극하고, 적극적으로 하고극적 홍보도 하고, 그 청와대 일자리 상황 파괴라고 청년 일자리가 겠다 그러는데 거꾸로 음, 일자리는 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 주도성장이라는 정책으로 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소득의 격차, 빈부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졌고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때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의 납발수 역할을 하는 MBC, KBS가 물론 보도, 지방,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MBC, KBS가 또 지역민들을 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같은 게, KBS를 예를 들면, 뭐, 코데디 소재로, 그 다음에 연예인들을 등장시켜서,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비열하게, 국민들을 포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그 서울대 전 교수 현 정권 들어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 그 과거에서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중성, 위성, 가식이 이제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딸도 그렇지만 아들에 대해서도. 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그러한,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재산 행정 과정, 그, 그, 타렴치한, 일대, 그,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역과 청화대 어떠한 그 조직이라도, 권력,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단지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못할 때는 부짖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특히 자유민주국가 위기에 처한 이 말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것은 경이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나온 표현이지만 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파도 많은 반성을 하고 그 뇌변역이 일어나야 되고 같습니다. 70년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오는 동안, 부패하고, 오늘 하기 우리가 열심히 못하고, 마을로 하고, 마을로 하고, 나에게 맞그 정신 상태가 지금 그 루즈하게 이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의 적당량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풀어져서 세상이 쉽게 보이고 했던 이들을 모두 정국민이 완성해서 적절한 긴장감이 있 해야겠습니다. 그 경제 관점도 경쟁이 있는 것이 좋죠. 경제, 자유. 그 자유 속에 이 경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했던 생각이 듭니다. 이 창의는 이 혁신이 이런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 여기는 안동시 안동교회 옆에 있는 김성국 의교 문화회가 안동교회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인 하야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유튜브 다음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로 먼저 볼까요? 함수 방송하는 것 네, 네, 네, 네, 지금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습니까? 아, 김동길 교수님의 방송입니다. 보다른 시민이가 마침내 등장했어요. 검색은수면서 고등 방송에서 적 책임자 시민의 막말이 유 시민이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거성직급이3 네. 네. 0권하 조국의 탑승자도 들 얘기하고 있죠. 이 공지영 작가도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t v 를 소개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 때 왕따 오드맨 아웃 될 것이라고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모습 역시 KBS 보다 우국 애파 유튜브 채널을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상력이라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에, 지명이 되었는데요. 그, 그 사람이 변호사죠. 법도 네. 바깥에서 정비 우파로서는 연장이됩니다만 됩니다. 대통령을 10분 정도 더 있다가 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저도 가정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 봐야 됩니다. 가정이 또충실 해야 됩니다. 10분 더 있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하려 하겠습니다. 오늘, 태화동 안동, 교구 태화동 성당에서 대수천에서 와서 또그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태화동 성당의 주임 신부가 김영식이라는 신부인데, 이 사람이 그정의구현사제단 대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월요일마다 그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 예, 그, 강화문 사거리에 그 세월호 천막이 있죠. 그쪽에서 그 미군 철수 운동을 한다든지 세월호 관련 일을 한다든지 그이 사람이 목회 하자 어, 성당에서 그 다른 말 하지 않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인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 이 신부가, 김영식이라 신부가, 그, 그, 천주교의 신부가 맞느냐, 이런, 그, 대수천에서 항의를 하는 밑에를, 일요 어두 9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대하, 대하정 앞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목선대로 되어 있 이럴 때가 그 종교타운입니다. 네, 유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것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가 한 지역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꽤그 인내하는 사람 목사. 전해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고 1948년 8월 1929년 쇼울 것 서울 다예행처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쇼울 것입니다. 기도교일것습입니다 자유로운 노예에 멍해를 지지 않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의 내에 상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교회 동상포문화회가 이번주 일요일 9월 1일 날 오후 전 9시부터 오후 정오까지 12시까지 안동 도구, 태화동 성당에서 정의 구현 사재단 대표를 하고 있는 김영식 신부에 대한 규탄대회를, 규탄대회가 예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